내 무대 중에서 가장 아끼는 무대는 니미어인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이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조회수 몇 나왔어요? 372만. 372만. 어. 372만. 372만. 어. 이제 니미어 방송 이제 나온 뒤부터 이제 완전 이제 아 니미어가 내 삶을 살려주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비너가 살... 있지. 진짜? 너는 손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미스터트롯2 감성거인 황민호에게 자신의 무대 중 가장 아끼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황민호는 리미어를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살려줘서 라고 답했습니다. 또 리미어가 열살 인생을 살려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호가 미스터트롯2 무대에서 내 무대 중에서 가장 아끼는 무대는 뭐예요? 니미어인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이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조회수몇 나왔어요? 372만? 372만 372만? 372만 랍라운드 출출합니다 제가 니미어, 니미어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니미어 방송 이제 나온 뒤부터 이제 완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봤어요 어잘 말했나? 아니 아니 아아 니미어가 내 삶을 살려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살려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어 <웃음> 선은 누가 할게? 한번 무슨 누가 한번 했을지 않을까? 민호가 있지! <웃음> 너가 선에서 선 이게 꿈이야 뭐야 어? 이거? 어. 진짜? 너가 선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덕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